Smile. I'm gonna whistle all the while. If that's what it takes to make me smile. 要搭公車去樹町海邊我我們來 k o p 马特来來排隊超多人。 有名 I'm gonna go and take a chance I'm gonna learn to ballet dance Learn a little something about romance I'm gonna go and take a chance 最長要等兩個小時 Crazy dream Impossible as it may seem Doesn't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I'm gonna live a crazy dream 哦我们要两点四十分才来吧他是不了了我好我们来吃一点<笑><笑> <它是比了瓜子, 比其实比较多,"> <笑> 아해 l t e a r e 네다 이거 인절미? 아 나도 인절미 먹을까? 아니면 두 가지? 나나나나나간식 먹을래. 아그이스아녹화라 같이 눈해 들어줄게. 브라운드가 뭔가 가슴이 하 이쁘다. 다음에 갖다타이든 아마 비슷해.